를 자를 거예요.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게 이제 머리 자르기. 집에서 항상 아내가 이렇게 잘라 주거든요. 아, 머리 자르는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. <웃음> 잘 잘라 주세요. 네. 머리 자르지까먹었어 <웃음> 것도... <웃음> 잘 생각하고 해봐 잘 잘라주세요 오래 잘라는 소리 들리죠? <웃음> 지금 이렇게 자르는거는 음 지금 이제 저희 자가격리 하잖아요 이 주방 본토 다녀와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, 해외에서 교포들, 집에서 이발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어, 좀 젊어졌나요? 다행히 연구는 안 됐습니다. <웃음> 아 이제 자가 격리를 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매일 매일 와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, 이렇게 14일 동안 이렇게 꼭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 홈페이지 이제 들어갈게요. 세이프 트래블 어 G O B로 이제 들어갑니다. 데일리 체크인으로 가서 내일 자가격리 체크인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어, 여기에 여행이 있어요. 그래서 여행이 만약에 저희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 호놀룰루를 왔다가 호놀룰루에서 다시 코나로 왔다 그럼 이두 개를 다 체크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 정말 우리 며칠 만에 나오는 거야? <웃음> 나 지금 운전도 까먹었어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아, 그럼 우리 나가면 안 되는데? 유 c 씨 커피 마시러 가는데 단길은 알지? 그 것도 기억이 잘안 나. 안될거 같아. <웃음> 아, 이게. 이제... 가장 먹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아, 2주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 커피와 함께 아,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. 자, UCC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은 오션 뷰가 펼쳐지는데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들 하와이 오시면 은 UCC 커피 농장, UCC 카페에 들려서 아포카토 이렇게 드시면 은 아주 맛있고 뭐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. 천상의 커피라고도 해요, 마을로 왈. 굉장히 흥분되고 이십니다 <웃음> 어, 너무 좋아. 나 지금 기분이 <웃음> 그냥 어, 아드레날린이막스고 막 치고 있어요. 지금. 음 어, 최고다, 정말. 아, 너무 좋다, 행복하다. 다시 이렇게 코너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풍경. 마음도 이렇게 또 기분도 허벅 되고 너무 좋